여러분 응. 어, 내일이 아빠 생일이어서 미리 응. 직접 케이크를 제가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어때요? 멋지죠? 너무 마음에 들어 정우야 집이야 <웃음> 고마워 <웃음> 우리 정우가 아빠 위해서 만들어주는 케이크 자, 거의 다 왕창 매립습니다 음. 네. 너 마음에 들어, 정우야. 나는 이거는 데이 음. 음, 해줘. 자 여러분, 이거 대망의 음. 아빠 네. 짠. 보여. 와. 와 고마워, 정우야, 지야 지 우리 생일 축하 노래 불러볼까? 우리 같이 부르자! 시작!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빠 생일 축하합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왜, 왜 갑자기 엄마야? 우리 그래. <웃음> 아빠 아빠가 아빠어 그래. 그래 같이 부르자 우리 어, 지우가 해! 알았어. 하나, 둘, 셋. 고마워. 어, 침 흘렸어. <웃음> 와, 됐다. 고마워. 빵, 안녕. 기름은 안다. 오징봐